다. 아. 아, 웬 동화로 시작하네요. 아. 캐토터피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터피를 노리는 배죠. a 아 어. 영웅 캐터피가지키러 와줬고요. 아. 우린 함께 살아남았어. 어. A t 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악마의 정체는 바로 The l 도마뱀. 야, 흡사 그냥 파일이 끌어노사우루스인데요 야 이거 근데 캐터피 입장에서는 저런 느낌일 것 같아요 파이리가 우와 뭐 찌르고 불태우고 아 뜯어버려서 머리에 장식품까지 쓰는 모자로 쓰는 그 악날 자낭무도한 녀석 정말? 데크리티브 핫? p <야>. 참나. 뭐? 우리 머리를 장식용 모자로 쓴다고? MSG를 쳐도 너무 쳤다이야. y 는뭐 이로 지켰었지. 색깔이 귀한 녀석이만. f 이야 아, 모르드디 타고 내려왔어요. 어, 아, 아, 안녕하세요. 갑작스아게들어 s I 죄송합니다 캐터피 <웃음> 아, 지금 이제 캐터피 왕국에 아, 그냥 대 놓고 잠입을 아, 했어요. 어그 전설이 진실이었어. 거기에 <웃음> 도마뱀이야! 도망자! <오케이. 웃음> 뭐야? 야 니들 지금 막 트레이너 고를 때가 아닌데! 아! 자 드디어 이제 꼬부기 구출 대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Teamwork guys. Thanks a lot. <웃음> Sorry. I still wasn't sure what side I was supposed to be on. Ooh. ooh join our side. Can we keep him Charmander? 이 <웃음> <웃음> 이렇게 된 와중에 지금 누구 편 들어야 지 모르는 거야, 지아 진짜 환장의 팀워크다. Fine. 어. What was your name again? Uh, s a n d r u n o uh, but I don't to... I think his, his name 히이 무리에 가입하고 싶지는 않았데 뮤츠가 억지로 시켜서 한 거라서. We should be d u r t l e because he's like Squirtle but with dirt. 오, oh, at least Andrew sounded like an actual name sure. Dirtle, you're with us now Yay! 잠깐만, 뭐래도 제 별명이 더러운 yeah. 꼬부기, 더부기가 되어버렸네요 Oh, so you're just going to ignore me then? Pretty much, you got any attacks? Well, I, I, I suppose I have sand attack? a okay. h eh, that could work Where does the sand come out of? It's it's a little bit more limited than that I, uh, <웃음> <웃음> 모, more of a support tactic than anything <웃음> else 모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고 있는데 uh -huh. Let's keep Okay, 일단은 갑시다 어, oh. 우리 이제 베프야 cool. I'm g i 잔뜩 어 a n 스 꼬부기를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작전들 온갖 방법들이 다그려져 있는 그런 벽하네요 잠깐만 이걸 지금 함정이나 만들어 놓은 거야? 파이리 님 이런 거에 걸리겠냐고. 파일 파이리는 안 걸렸어요. 예. I float. Get out of there. So, I guess Squirtle must be pretty important then. <sighs> Have you ever had a friend before? That's kind of a mean question. I used to r e l l y need any. Then I lost one. One that was willing to help me no matter what. Uh, I would uh, tell you. Even if it means all three of our lives. Oh boy, that's reassuring. I'm all wet. Besides, this is the best trap they can come up with, we'll be fine. 라이 n <목소리> e <목소리> 아, 이번에이상희씨야 또? 어휴... 야야야야 이거 진짜 좀 단단히 준비해놨는데? 각종 함정들을? 야 본격적인 생각보다 엄청 엉성할 줄 알았는데 야 더보기... 아야야야... 아이야맨야. 자 뭐야 저거... <웃음> 버터풀 단대기 에디션이요? 삐삐삐삐삐. 아니 저 셀러는 또 어디서 구해왔어 파이리 축제 so 조개 포켓몬으로 구해왔군요 e t o e l 이 h o s 요 사실상 그 전설은 진실이 아니었을까? 골벳에 이거 상쾌가. 어얘는 너무 싫겠다. w 다음 야 포켓몬 많이도 준비해왔네 oh, 자 no, 다음은 독침보어 얘는 좀 셀거 같은데 oh, Honey, you Return. Return. Now, oh, 자 no 아직 도 나올 때 아닌데 야, 야 이거 약간 야아치 같은 really 느낌이네요 껄렁껄렁한게너딱 보니까 stop. 5초 뒤 위에다가 stop. 보인다 here. 아, kill me. y 나 k s i n a Oh, oh. I 이 p l e 퍼볼이네요 s o 이 r y d 이 d you want t r s o e 이 보스의 느낌이 난다 와우! 아니 잠깐만 꼬마돌이 저렇게 셌었어? 하하하하 록롤! 정신이 가까 꼬매돌 아예 공격이 안 통해 너무 딱딱해 에이! 오오 야, 야, 진짜, 이거, 이거는 이거좀파일이 죽겠다. 아니. 제가 알던 꼬마돌이 꼬마 아닌데요, 저거? 오 야, 이거 시상. 힘으로만 따져봤을 때 전설의 포켓몬급인데? 하하. <웃음> 난 꼬마돌도 꼬마돌이지만 저 공격을 다 받아야 되는 파이리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멀쩡해 생각보다 우와 갈린다 파이리 어, 어.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하겠는데 더 no! 뭐야 용케 피했다 파일이 날랜데야꼬북기는이 네, 상황에서 어떤거 했을까? 어 무서워! 다 부순다! 진짜 쟤한테 걸리면은 바로! 다이 각인거 같아 <웃음> <기타>. <웃음> 어. 오. 오. 포켓몬 세기간 차량자는 꼬마돌이 아니었을까? <웃음> 어 야야야 파이리크 어, 뭐 왜그래 마 어디 있겠냐? 아 뭐야 다이 노린수가 있겠네 다이 <웃음> they were right all 아, along 어, 어. 뭔데? there's only one <웃음> way to do this. 울트라 뭘? 금단의 비기를 쓴것 같아. 금지된 포켓몬. 딱구리. 어 야, 꼬마들도 그렇게 썼는데 딱구리만은 진짜 지구 멸망각이야. 이건 파리도 못 버티겠는데? 어 도대체 진이 아니야! 단점 컨트롤이 안된다